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아침에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회동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금전 의원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약 1시간 동안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전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개인적 모임이라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피했다는 것인데 대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는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하루하루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두 사람은 왜 만난 것일까요? 그동안 이두 사람의 발언을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 지난 4월 2일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당을 만드는 것이 정치적 소명이라면서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아사리판이라는 등 험한 말까지 쏟아서 마음이 떠난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해버린 김종인이 신당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급호기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김종인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 회동은 이런 정황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전 의원은 윤전 총장의 마음을 알수 없지만 정치할 생각이 있다면 들어올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윤 총장을 새로운 정당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당 하나를 창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대권 1위 주제를 담을 그릇을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표현한 것인데 야당 대권주자 1위인 윤 총장을 들먹이는 금전 의원에게 킹메이커 김종인이 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도 못 만나고 있는 윤석열을 혹시라도 금태섭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한 것은 이 만남을 김종인이 서두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서 김종인은 제3지대의 신당 창당이라는 방향에 관심이 꽂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김종인은 국민의힘 당에서 자신의 입지를 지켜낼 독자적 우호세력 즉 김종인의 사람들을 갖지 못한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합류할 예정인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때문에라도 자신의 역할은 향후 더욱더 제한될 것임을 판단하고 떠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심할 정도로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시선을 끌어내는 안철수의 보다 탄탄해진 정치력에 대한 질투 내지 견제심리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유독 예민해진 김종인식 워딩이 건방지다라는 그말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종인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합류시키겠다고 기염을 토하는 금태섭을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금태섭이 창당하겠다는 제3지대 신당의 방향과 김종인 자신의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금태섭과 윤석열이 연락이 닿는지 여부 그리고 그를 끌어들일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금태섭을 만나게 한 동인이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태섭의 제3지대 신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김종인 위원장은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날인 4월 8일 당을 떠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당을 아사리판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애정이 없다, 절대로 안갈 것이라고 말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사리판이라는 말은 김종인 자신에게 반대하는 의원들이 국민의힘당 내에 너무 많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애정이 없다 절대로 국힘당에는 안갈 것이라는 말은 안철수까지 들어온 국힘당에서 자신이 맡을 역할의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가 김종인식 반업법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당을 창당해서 윤석열만 끌어들일 수가 있다면 야당을 해쳐모여 식으로 개편할 수 있다면 자신의 주도하에 당을 이끌어서 대선을 지휘할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 혹시 이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윤전 총장이 합류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이두 사람의 답답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윤전 총장은 그동안 권한이 보장된 제도권 내에서 주로 활동해온 일종의 공무원으로서의 삶에 익숙해진 그 궤적이 말해주듯이 한 개인 윤석열의 정신세계에 아직 짓고 있는 집에 들어간다는 계산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급조된 신당이란 당으로서의 전통도 없고 인재의 풀도 부족하고 신생정당으로서 모든 질서도 새로 짜야 하는 등 모든 것이 불확실성 투성일 텐데 평생을 공무원으로서 정해진 권한 내에서 활동해온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불확실한 길을 선택하겠느냐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누구라도 아니다 라는 심플한 결론을 낼수 있다고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게다가 금전 의원의 정치적 색깔은 민주당과 다른 색이라고 볼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점입니다. 그가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결별을 한 것과는 별개로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몸담았던 민주당은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정당, 자유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당론을 가진 정당, 그리고 본인도 그것에 찬성해서 그 당에서 의원을 했었다는 것,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가 조국을 디스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가 민주당에서 밉상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가 하루아침에 우파가 되고 그의 사상 또한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태섭, 그의 정치적 정체성이 검증될 만큼 활동도 부족하고 아직은 시간의 흐름도 그만큼 길지 않았고 그래서 검증된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결론입니다. 언론은 대선주자 지지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윤전 총장과 신당이 연결된다면 금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은 야권 정치 지형을 흔들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금태섭이 야권에서 신당을 창당할 만큼의 자금력은 별개로 하고라도 정치력이나 리더로서의 자질이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치적 입지는 한마디로 일천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와 토론회를 한번 가진 것만으로 단번에 안철수와 같은 레벨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착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할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가 당을 창당한다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 의원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막강한 보호화에 있던 조국을 대놓고 비판한 것은 분명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국민들 절대다수가 비판하던 조국 비판의 대열에 민주당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합류함으로써 일말의 양심이 시키는 일을 했다는 그 명분과 당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국민의 편에서 할 말을 했던 그 선택이 비록 치밀한 정치적 계산하에 그랬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신당의 기치를 들고 윤석열을 들어오게 하고 하루아침에 보수 국민들의 신임을 받을 만큼의 입지를 만든 것이었냐는 데는 의문부호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의 정치적 스탠스는 좌파적 마인드가 지배하는 민주당식 사고에서 하루아침에 조국을 비판함으로써 벗어난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민주당의 북한 퍼주기 세금폭탄, 내집 마련 파괴, 기업체들을 제한하는 각종 악법제정 일자리를 오히려 파괴했던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등 이런 것을 추진했던 현 정권의 민주당이라면 진저리를 내는 보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에는 아직은 금태섭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설령 그의 정치적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입증할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결론입니다. 김종인은 세 가지를 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태섭이 어떤 사람인지 신당 창당에 필요한 자금력이나 비전 등이 있는지 소위 간을 보려고 만난 것이 그 첫째고 윤석열을 영입하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금태섭을 만남으로써 만천하에 나는 윤석열에 관심이 있다 이런 적극적 의사표시를 던지는 것이 그두 번째 이유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국민의힘당을 비하하면서 금태섭의 당에 갈 것처럼 말했던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연락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는 윤석열을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의 전달이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뉴스에서 금태섭을 만나고 난 김종인은 제3지대 정당은 없다 이렇게 일괄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금태섭발 신당이 속빈강정이라는 것을 알아채버린 그런 발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종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김종인에게 있어서 금태섭에 대한 간보기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